안녕하세요 never said, I have n e i d I h s a have never s a i I h a v a never 다 새로 해 놨어요. 진짜. <아닙니다. 웃음> 이거 뭐, 진짜 미친 실화 이거. 대지 했는데 돼지요 일단은 내 프로필부터 일단 님. <웃음> 이상하긴에이 사람 뭐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근데 애초에 여기 시작이 <웃음> <웃음> 너무 아니 아니 일단 일단 인사악 해야 돼. 야 잠깐. 이상하 너무 정모시 경험하시... 어? 뭐? 어? 뭐?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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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깔아요. 안녕하 보지 말고 앞에 아, 보시고 말고 맞추세 자, 자, 아, 아, 아, 아, 아, 자, 자, 자, 하나 둘셋세트 안녕하세요 새로 겹시다 자, 일단 일단 조용히 하세요 저분씩 신 대로 합시다 오케이. 음. 정답은 제아래 있는 픽세트이 님입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어. 틀렸습니다틀렸 아, 아, 틀렸어 틀렸 아, 저건 나야도 못맞췄어 틀렸어요. 틀렸어요. 아, 틀렸어요 나도 못 맞힌다. 어떻게 맞다 이 과연 누굴까? 오늘의 픽보은 누굴까요? 나은 누구였을까요? 정답 네 번째 픽셀토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당신에게는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오케이 에에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오늘 <femme> <웃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이 <documentary> <fertigative> 이거 일단 다 나가 있어다 나가고 힘들어, 제가 힘들어. 하나 둘셋 제가 채팅이다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치세요. 오케이. 아, 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맞아. 잠깐만 잠깐 이거 아.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갑시다. 아 그렇네. 몸 <웃음> 부신 <웃음> 분이 너무 무서운데요. <웃음> 잠깐만 잠깐만 나 약간 허투할수있거든요 <웃음> <뭔 소리가 웃음> 안녕하세요. 아 근데 그거보다 헌돈이야 이거 헌돈이야 아니 무슨 헌돈이야 헌돈이야 여러분 여러분 진정 진정 진정 진정 진아 이게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말씀 내절리야 안녕하세요 여기 피스토이 멀티버스입니다 여기 멀티버스 대절리 다 보여줘 친구야 내가 또 신기한 거 보여줄까? 뭐뭐자 다들 자 마법이 보여지고 있지? 야야 야, 저거 이름, 이름 색깔하고 저거 다 바꿔면 모르겠다 야 저거 <웃음> 그러니까 이거 다바고 몰라 이거 그 <웃음> <웃음>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난 아니야 잠깐만 야 친구야 너 괜찮니? <웃음> 누구신거지? 언제 있나요? <웃음> 아니 근데 나 어... 아, 근데... 지금 사짝 어이가 없는 게 네. 지금 프로필을 지금 다 원래대로 돌렸는데도 어지러워 말아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야 이제 여러분 <웃음> 아, 일단은 아까 그 제가 쓴 픽셀토이 프로필 음...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네안 내언 네, 네, 네. 쓸 사람은 쓰세요. 이마 대한 편집할 때저 사람 얼굴은 좀 모자이크 해줘. 여러분, 여러분, 저 재밌었으니까 여기서 얼굴한1 분만 하겠습니다. 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영상 나온단 말이요. 어, 아, 그아 그렇네. 영상 끝나면 아, 하겠습니다. 영상 <웃음> <웃음> 미만 <웃음> 오케이 그럼 난 이제. <웃음>